장작 타는 냄새가 라벤더향이라 상당히 좋아요 이게 어떻게 한거지? 안녕하세요 구근입니다 아, 오늘 제가 저희 코지레몬에서 음, 불멍을 할건데 요새 이제 캠핑을 많이 다니시고 이제 캠핑의 곳은 아무래도 요즘 같은 딱 계절에 딱 좋은 게 불멍이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장작을 이제 피우시는 거예요. 이거 장작도 잘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싸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불을 피워야 이제 장작이 잘 타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잘 모르시죠. 그냥 장작 막 싸놓고 불, 불 붙이려고 하면 연기만 나고, 불로 안 붙이고, 뭐, 하루 종일 막 부채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어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못 하시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제가 그래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뭐, 캠핑장에서 저희 이제 글램핑 오시는 분들한테 장작을 뭐, 저희야 뭐 이제 도가 터서 어떻게 해야 이제 불이 피는 거를 알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참 힘들어요 노구리 잡는 것도 아니고 막 연기만 계속 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구나 3초만에 아주 쉽게 장장을 필수 있는 누구나 3초 착하 이게 발명 특허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3초 착하 어, 여기 보면 향기나는 장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설명서에 어, 기조 캠핑 장작은 아주 센스있게 크기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거든요 장작을 피울 때 처음부터 큰 거를 놓으면 불을 피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시개부터 밑에를 깔고 큰 거를 위에 까는 게 아주 손쉽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인데 생량이 들어있고 어, 이렇게 착화제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불꽃을 붙일 수 있게 요 앞에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착화제가꽤 많이 붙어 있는게 보이고요 천만원이래 캐시 <웃음> 재밌네 그리고 이렇게 두 종류로 여기도 착화제가 이렇게 붙어있는 두문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처음에 꺼낼 때는 자 이렇게 소시계부터 해야 되거든요. 얇은 거부터. 그래서 위에는 얇은 게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깔고 이쪽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단 쪽에 이렇게 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 향이 어큰 애들을 놓고 여기에 성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착화제가, 요, 머리맡에 이렇게 붙은 착화제를 이용할 거니까, 토치가 없어도, 보통 이제 토치로, 토치로 불을 많이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성량 하나면 충분해요. 가볍게 라이터로, 오, 금방, 어, 그냥 붙네. 여기도 라이터로 이렇게 불어 붙여서 아,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이렇게 불이 알아서 붙을 거예요 이제 역시 불멍이죠 이 로맨틱한 빈티지 캐러반과 탈하는 어, 장작. 아 어, 근데 장작이 확실히 진짜 이어 이게 어떻게 한 거지? 이 라벤더 향이 나요 진짜. 어, 그래서 이탈 때도 이 향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 저희 이제 글램핑 오시는 손님한테는 저희가 그 스틱으로 그 라벤더 향을 피워 드리거든요. 근데 그 효과도 같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좋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한 박스가 어, 장작값만 11,000원 배송비 포함하면 14,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4kg, 15kg 정도는 돼 보이는데 상당히 가성비가 있죠. 착화제도 같이 들어있고 이 양이면은 뭐 두 분이서 충분히 괜찮고, 음, 일단은 착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게 되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 일단은 이 장작 타는 냄새가 라벤더형이라 상당히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불 타는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초보 캠핑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너무나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장작은 잘 타고 있고 불만 피시게 되는데 요새 이제 스토브가 있잖아요. 요게 한때 이제 통나무 버너라 그래서 잇차. 자 이제 나무 통나무에 이제 요리도 하실 수 있고 이제 스토브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제 통나무 버너 인데 어, 한때 참 많이들 만들었던 제품이라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누구나 3초만에 어, 통나무 버너도 어, 만드실 수 있는데 여기 또 냄새가 좋아 자 박스에서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런식으로 응, 이런식으로 들어있는데 어, 양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고 왜냐면은 불을 피운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손잡이가 들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화살표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껴시면 이렇게 드실 수도 있죠. 이동 시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굿. 요게 보시면은 이제 화력, 댐퍼에요. 공기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댐퍼도 야요 부분에 이제 댐퍼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구멍이 있고 이게 공기 구형이거든요 먼저 불을 피운 다음에 요거 나중에 댐퍼로 끼신 다음에 공기 조절을 하실 수있고요 습기 방지 때문에 마개가 덮여 있는 거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여시면 돼요 불이 올라오고 나면 이렇게 올려서 모닥불과 함께 여기에 음식도 조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불멍과 요 통나무 버너로 아주 로맨틱하고 어감성 넘치는 캠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어,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진짜 좋다.